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입고일, 판매량, 재고량을 빼 보겠습니다 입고일을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하면 열건너띠이라고뜨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판매량 클릭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하면 열 건너라고 나오죠 다시 일반을 클릭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하면 열건너띠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건너 띠미 띈 것들은 이제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. 만약에 실수로 잘못 체크했다면 다시 체크를 일반으로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가져올 수 있고 가져오고 싶지 않을 때는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마치 마시고 원하는 셀을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일반으로 되어 있던 애들만 가져오게 됩니다.